누구도 <목소리> 네, 제 휴고키니까 와달려도 씨발 갑자기 뭐야, 이게. 총나 게 보면. 야, 시발, 너만 가. 너만 가. <목소리> <목소리> 갑자기 뭐무 이게 야 씨발 도우가도우가도우도 우리도. 우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도. 우리니우 아, 기압의 풍아이에 참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오로지. 맞아. 그 갈게요 갈게요 어와 죽어요 와스스 s a 님바이 bye bye 이 oh. 아이들 죽나않다 뭐야? You, you captured zone C. 나이스 이거지? 시켜보자 다른 것만 보시네 뭐지? 아씨 맞을 거 같다. 어? 어 민현 제발 때리지 마. 치. 아유. 아씨.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어허허야허야허야허야허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 Vai, m a